안녕하세요. 비지 미지 뷰티의 비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릴리 바이 레드의 신상인 커밍업 로즈 에디션 무드의 팔레트와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무드의 팔레트와 글렌시 레이어 픽싱 틴트를 구매를 하니까 무드시네마 매트 엔딩 립 제품과 커밍업 로즈 에디션 패브릭 퍼퓸도 함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면서 리뷰해 볼게요. 함께 가보시죠! 고! 무드이 팔레트 4호 로즈잇을 보여드릴 텐데요. 로즈 에디션을 연상시키듯 봄 기운의 로즈빛을 연상시키는 모브 핑크 컬러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팔레트에서 은은한 로지향이 나서 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트 타입의 4구 팔레트고요 전체적으로 스프링 모브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베이스 컬러부터 딥한 컬러까지 봄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이시 로즈 컬러는 눈으로 봤을 때의 컬러와는 조금 달랐어요 흰기 가득한 쿨한 아이보리 핑크 컬러로 베이스나 언더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이고요 로즈 베이지 컬러는 뮤트한 감성의 베이지 브라운에 로즈 컬러가 한두 방울 들어간 듯한 컬러를 볼수 있어요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해도 좋은 컬러이고요 레이어링해서 원컬러로 메이크업을 해도 뮤트한 감성과 로즈빛 감성을 함께 연출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조이풀 로즈 컬러는 싱그러운 봄을 느낄 수 있는 로즈 컬러이고요 채도가 낮지 않은 로즈 컬러예요 핑크 로즈 의 컬러의 느낌이고요 조이풀 로즈 컬러를 눈두덩이에 올리고 아이시 로즈 컬러를 아이 메이크업의 경계선 쪽에 스머지를 줘서 메이크업을 하면 봄 메이크업에 딱 어울리는 메이크업이겠죠? 번트 로즈 컬러는 뮤트한 딥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연출로도 가능하고요 아이시 로즈 컬러와 함께 사용하면 딥한 로즈 브라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전체적인 컬러들이 장밋빛 모브 컬러와 뮤트한 감성이 함께 묻어나는 컬러 베리에이션이고요 4구 팔레트 하나로 싱그운 스프링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매하면서 받은 제품 무드 시네마 매트 엔딩 미스터리 로즈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매트한 감성과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패키지 역시 너무 사랑스러워요. 컬러는 말린 장미 컬러로 진저 로즈 컬러로서좀더 채도가 낮은 로즈 컬러이고요. 가을 원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테스트하다가 쓰기도 전에 부러졌어요. 제 손이 힘이 센 건지 아니면 이게 약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구매 증정품으로 받은 패브릭 퍼퓸은 패키지가 엄청 감성있지 않아요? 레트로 느낌도 약간 나면서 뭔가 약간 외쿡스러운 느낌 향기마저도 커밍업 로즈 에디션 이름 그대로 담아낸 향이에요 장미를 하나름 안고 있는 듯한 로즈향이 가득하고요 정말 살짝만 뿌려도 향이 진짜 가득해요 사이즈가 정말 한 손에 들어와서 가방에 넣고 다녀도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다음 글로시 레이어 픽싱 틴트를 리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고요. 요즘 출시가 정말 많이 되는 타입의 글로시 틴트입니다. 패키지도 투명한 글라스 타입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밍업 로즈 에디션은 봄의 느낌의 핑크 로즈 컬러를 담고 있어요.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로지 누드 컬러인데요. 어플리케이터는 기본적인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형은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무겁지 않은 립세럼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명함과 광택감의 컬러가 비춰지는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틴트이다 보니까 착색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자연스러운 누드빛 핑크로즈컬러가 투명하게 스며든 컬러로 연출이 돼요. 한번더 올려바르면 누드한 감성보다는 투명한 핑크로즈컬러가 더 부각되는 촉촉한 글로시틴트가 연출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컬러는 로즈 로즈 컬러로 봄에 활짝 피어난 채도 낮은 핑크로즈 컬러예요 살짝 말린 장미 컬러의 느낌도 나는 핑크 로즈 컬러입니다.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로지 누드 컬러를 몇번 덧발라서 올린 컬러랑 살짝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살짝 딥한 핑크 로즈 컬러감으로 연출이 되는 발색입니다. 한번더 올려바르면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는 핑크 로즈 컬러 연출이 되고요. 투명하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발색보다는 컬러 발색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은 로즈의 누드 컬러를 레이어링해서 지금처럼 립 컬러를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릴리바이 레드의 커밍업 로즈 에디션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 빠이!